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예,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어, 제가 지금 영화 유튜브를 좀 어, 하고 있어 가지고 코인과 관련해서는 많이 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쪽이 좀, 좀 안정화되게 되면 다시 코인도 어, 같이 계속해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보실 것은 그 GIP MX 인데요 지난 4월 3일 날에 GIP MX의 무료 최고랩이 업데이트가 될 것이 예고가 됐는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일주일 연기가 된 오늘 4월 10일 날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방식은 현재 화면에 보시는 거 같이 다운로드와 업그레이드 GIPC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거 같이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 아이콘 모양은 이 모양이고요 현재는 지금 100회 정도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설치를 하고 나서 어, 기존에 등록을 하셨던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비밀번호를 초기화 하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예, 로그인을 하게 되면 현재 화면과 같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채굴을 하셨던 어, 토큰에 대한 300대 1의 비율로 GIPC 코인에 대한 수량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 무료 채굴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6시간마다 한 번씩 채굴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총 4번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GIPC 토큰에 대한 가격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는 1GIP 토큰은 3,200원 이라 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도 여기서 이제 어, 과거에 이제 3달러 정도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대비해서 근사치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3월 말경에 매일경제TV를 통해 가지고 gipmx 프로젝트가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캡쳐되어 있는 화면상으로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유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게 눈에 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기서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포인트를 가지고 코인으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것이 정해진 것이겠죠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이 방향이 이걸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요 메타버스 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코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익스체인지 라고 돼 있는데 어, 해당 코인을 가지고 어, 교환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거래는 물론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코인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통한 어, 코인 활용처도 확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어, 예상이 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화면상에 보시는 대로 부산광역시와 이제 협업을 해서 자갈치 메타버스를 이제 그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1년 동안 이 코인의 최고를 이제 하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죠. 어, 그러나 이제 상장하는 것도 이제 공지가 일단 됐고요. 상장하는 의사도 밝혔고, 그 다음에 어, 교환 비율을 통해 가지고 코인으로 이제 그 출금도 가능하게끔 이제 곧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약속은 이행이 되고 있는 점에서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어, 일단은 해당 프로젝트가 나중에 상장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발전해서 그 가치가 승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